당연 미술안에 부이 되어있는지도 몰랐습니다. 계속 한주한 주씩 한 매수하며 갑자기 몇초가씩 올라가는 주식. 그런 종목에 풀미수 몰빵을 나도 모르게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잠깐 오르는 척하다가 이내 패대기 결과는 뻔했습니다. 3일만에 아주 우습게 마이너스 40% 약이 올랐습니다. 오기가 생겼습니다. 은행 계좌에서 잔고 6천만원을 주식계좌로 송금했습니다.